나 자리 쭉오 지어버렸죠? 한번 돌아주고 메 모션 터져주고빈라인한번 봐주고 앞라인 다시 봐주면 에어벌 한번 당해버리고 메 모션 다고 결제 안주고 메인 딜러 없어서 무조건 이기고 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 거 같으면 나 힘이 있어서 나올라나마우스나 깔치? 어깨 채운다고? 평타 견절 안 하네요, 아예. 버거스네. 유령 프로 어디다 심만 나온데? 아, 나 마저가 없어가지고 좀위험하 위험하긴 하다 이거 게임 자체가. 막 파밍 구도. 아, 게임 터져요. 게임 터져요. 자, 삼 나왔어. 좀 빡세게 가자. 어. W랑 E 스킬을 안 찍고 이게 카시 스킬이 한번 리워크되면서 W가 제자리까지 쓸수 있게 되었거든? 어떻게 작용하라나 마순발 너무 잘 채운다 많았다. 2년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아, 아, 아, 플래시 떴는데. 아, 아, 안 나갔어, 플래시 떴는데. 아, 개오볼 너무 아깝다. 아, 이거 이번 턴 잡았으면 은 계속 죽는 거거든요? 아, 이거 누가 썼어? 괜찮네. 한번 해보실될거 같은데? 불러먹지 않고 이어오지 아! 아! 씨. 뭔 상황이냐? 아두번 연속 뭐야 이게? 아 진짜 먹을 수 있나 이거? 아, 너무안돼좀 근데 봐주지 왜안 봐주냐 왜 이렇게? 아, 근데, 킬각 두번 놓친 거 너무 아쉬운데? 킬각 킬러다가. 역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, 이거. 일단, 방템이 없으니까, 카시가. 제발 잡아줘 인간적으로 진짜 아 진짜 아못 잡으면 원, 원통에 죽을 것 같아 아, 솔로킬 하나 아, 이 라인 그냥 놔두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어 라인 못미나 그거? 쩌겠네. 어 저게 뭐 라인 차이좀 보자 아좀 나네요 오! 타이밍 좋았죠? 그건 좀갈 <웃음> 길이 멀지 이거 자르반 어느 쪽이지? 안했쪽인가그럼좀 아주 미친보소 아 진짜 저 버그 쓰지마 진짜로 가시오피 대놓고 버그쓰는데 아못 가, 못 나가. 나 와도 어딨냐? 아, 멍청한데. 멍청해서 못 가네. 아, 이게 죽을 건가? 이제죽네응고 보어공안 써줘서 놀랐네. 이게 카시가 2, 4가 아니라 060이 돼 있어야 정상적인 게임인데. 너무 억울하죠? 또, 또 자르반, 그거 되잖아. 가 그려 너무.. 이가잘 던졌다.. 차이가 너무 느었죠 박 빡세 점화 나오면은 그래도 점화 궁 나오면은 킬가 더이긴 하겠다 얘 지금 딜캠 계속 하고 있어서 점화 나오면은 잘 나올 것 같은데 나이스 박다 덤블 나이스 킬 점화가 있어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궁 맞으면 내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서 좋아요 호 좋았다 <웃음> 기다려 시다저화 나올 때까지는 제가 오히려 물리면 죽기 때문에 전력 먹었네 라나안 풀면 나도 안 가는데 아 푸네 여기서 잘 봐. 이 정도면 같이 증명 인정이냐 이거? 이 판정이 워낙 카시 상대로 좋아서 공을 맞기가 더 힘들어 사실 음 우와 고구마 왜왜왜왜 우리는 용을 안 드시는 겁니까? 형님? 용좀 드셔주시죠 정... 좀 먹어라 용좀성글 탑에 살잖아 아나 미치겠다 진짜로 네 두번째 솔킬이에요 첫킬이 첫 솔킬이었어요 이제는 대천사의 포옹이 나와서 이제는 좀 빡세겠는데 이제는 진짜, 진짜 점화공 없으면 절대 하면 안되겠네 이전에는 그래도 점화공 있을때는 없어도 각 한번 잡으면 잡긴 했는데 이제는 좀 위험하죠 고보 노탑 뭐 제발 그냥 바텀 가줘 친구야 부탁할게 왔다. 위험했다야. 아 W 저거 너무 사기야. 가까이도 깔리는 거. 어? 아니 우리 세주 삼인데. 와 레전드다 게임. 이떻게 막아, 그거 이거 어떻게 막아? 후도라는 그냥 돈 맞을 때 가야 돈 가고 싶을 때 간다고 생각하면 돼. 사실 별 차이 없어. 더블 찍어야 되는데. 안 먹었니? 아 이거 해, 해, 해, 이거 해, 이 해, 해, 해, 나눠. 나눠. 나눠. 나눠. 무조건 이겨. 이러면 될 수도 있죠. 어떻게 됨죠? 어 이즈 나이스. 대단한데? 아, 네, 아 이러면 이러면 아 카이사가. 카이사 엔딩. 나이스. 너무 느낌 없는데? 없잖아. 먼저 먹자고. 먼저 올라가고, 그렇지. 이거 왜 우리, 우리 이때까지 안 챙기고 있는데 탑에서 이렇게 날리주는데 돌아서 갑시다. 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 형님들이 탑에서 이거 할 거예요 한턴 100%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은. 딱 싸우고 있죠? 맞춰서? 말하는대로 듣나니까 그냥? 너무 그래. 좀 너무 눈에 보이게 해 사람들이 게임을 계속 해 보자 이거 계속 해 보자 얘네 여기 인식 죠어 얘네 인식 밖에 없어 여기 인식 아니 있네 다시 어? 근데 거기 약간 살짝 이상해? 어앞 비전 하지마 너 진짜 어깨서 그냥 아 없나? 안 되나? 한 대만 아, 이쁘 아, 아, 맞아요. 아, 좋아요. 침이 터져도 상관없어요. 터져도 상관없어요. 되겠어요 되나? 근데 이거 그냥 진짜 솔직히 아 내가 그냥, 아 내가 그냥 너무 잘하는데? 지금? 아 내가 그냥 너무 잘하는데? 지금? 아 내가 그냥 너무 잘하는데? 지금? 솔직히 클레드 너무 좋다고? 아니야 그거는 네가 잘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청자 형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그냥 솔직히 클레드 좋다 해도 클레드 픽하고 지능꾼이면 뭐 얼마나 많은데? 말라인 설수 있는 애가 없어요 지금? 좋은데. 너무 플래시가 너무 있었네. 이만도 안보이나と思う나 아, 레전드네 너무. 5 가야 어거 손절해야지. 이판도 그러네. 얘네? 너무 그런데 제발 깨져라. 신냈다. 들어올 걸못 들어오 잖아？아니 그 다음 턴은할 수가 없 네. 라인 이불에 써서. 이 절망하겠는데? 아 아파, 아 너무 아파. 이 나갔어, 스킬. 어 여기 빠졌어? 난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와야 너무 좋은데 공? 잡아 못쓴게 약간 아쉽긴 한데. 는건 내무라 살았고. 이 라인 또 밀어 보자 한번 더. 한번더 하자. 안 되나? 형들은 어떻게 생각해? 우리 팀 대답을 맨또르 줘. 맨토르 줘. 한번더 가. 한번더가 봐라. 가? 가. 가. 난 갈래. 난 가고 싶어. 일단은 승릉 유지해 주고 아. 근데 이거 피가 안다는데? 피가 안다는데? 이거? 피가 너무 안다고이 죽여! 어떻게? 미안해. 아, 내 잘못이야. 아, 내가 그냥 밀 거야. 밀었으면 추가을것 같은데. 바로 맞춰서안 되는데. 아, 백도! 이즈리얼! 이즈리얼! 너무 느린데? 소대다리. 너무 너무 눌린데? AP라서 오, 레전드네. 레전드네. 시리얼 나였으면 이거 곡궁으로 바꿨다. 할처 눈나 자리 쭉 오지어 버렸죠. 한번 돌아주고 내 모션 터져 주고 라나 한번 봐주고. 암라인 다시 봐주면 에어블 한번당해보리고 메모리는 결단하고 메인 딜러 없어서 무조건 이기고 와 진짜 야 판단 미쳤지 않냐 방금? 각 대박 날카로웠어 카이사 반응 못할 것 같아 싫다 앞뒤 앞뒤 앞뒤 안 들어가는 척 살짝 아야 캐리했다 진짜 맞지